아, 아... 아... 아우, 목소리가 왜 이래. 아... 아... 아... 목소리가 이상해. 아... 야, 이거 잘하면 할아버지 성대모, 성대모 사도 되겠네. 아, 힘들어. 아... 아~ 우린 까부잖아 자네 거하고 내 거하고 같은 게 과연 있을까? 아이고, 목소리가 참 특이하구먼. 아아아 아, 아, 아, 너무 목소리가 힘들어 어 자네들하고 나하고 깐부인건 알고 있겠지 깐부끼리는 니꺼 네 내꺼 없어 어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좀 해주고 내 깐부가 되어주게 그러니만 난 싫어한다